한중일 서해 문화를 이어가는 나라에서 서해의 성인을 뽑자면 언제나 원톱에 꼽히는 이가 있습니다. 서해의 성자, 서성, 신이 깃든 부시라 하여 신필 등으로 불리는 분이죠. 바로 왕이지입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누구나 들어본 이름이죠? 오늘은 그분을 더 가까이서 만나보겠습니다. 북과 먹의 세상에서 유장한 세월 동안 그를 최고로 인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전에 저희 채널에서 추사 김정희 그리고 한석봉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지만 국적을 떠나 이제라도 왕의지를 올리게 된 것이 가슴 뿌듯하며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서해에는 문외한이어도 좋습니다. 한 분야에서 완전히 일가를 이룬 존재에게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그분의 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왕이지, 그는 중국 동진의 서예가입니다. 사실 서예가는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중국에서는 서법가라고 합니다. 자는 일소, 그래서 왕일소라고도 부르고요. 관직으로 우군 장군을 역임했기에 왕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왕의지는 당대에도 고금 최고의 명필로 인정받았습니다. 왕의지 이전을 떠올려보면 능필과 달필은 있었으나 명필은 많지 않았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있었지만 글씨를 예술의 경지로 이끌어간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필적을 뛰어넘는 사회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왕이지는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평생 병약했습니다. 간질병을 앓았었고 더구나 일찍 아버지를 예유했죠. 그런 환경 탓인지는 몰라도 그는 어릴 적부터 입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행동이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은 적되 행동은 민첩한 누런 민행이라는 성어가 딱 맞는 사람이었죠. 자기 안의 세계에서 논일기를 좋아했던 그에게 북글씨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쏙 드는 취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왕의지 이전에는 삼국시대 종효라고 하는 대서법가가 있었는데 왕의지는 그의 글씨를 구해서 공부했습니다. 왕의지를 종효의 제자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대가 다르니 종효의 지도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글씨를 수없이 보고 써서 뇌리에 새겨지게 하고 그 정신의 골수까지 파들어갔다면 가히 제자라 할만합니다 저도 서유를 수십 년 하는 동안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왕의지 등 수많은 스승을 모셨다고 할수 있지요 자 무려 왕의지의 스승이었던 정효의 글씨를 살펴볼까요 이 글씨는 정효의 선시표라고 하는 작품 중 일부입니다 아주 정교하죠 이 서체는 단정할 해자를 써서 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시대에는 해서라는 용어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서라고도 하고 종육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했죠. 요즘이야 천년 전의 글씨도 탁본하고 인쇄해서 책으로 다 나와 있으니 구하기 쉽지만 과거에는 진본이든 탁본이든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겁니다. 왕희지가종요의 글씨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가문의 힘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겠죠? 왕의지는 보물같은 종의 요 글씨들을 보며 불철주야 연습했습니다. 이 무렵 왕의지의 뇌리에는 해서체의 형상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이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글씨 공부라는 게 실제 선생이 봐주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떼기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법천만 보고 공부하거나 그냥 자유서를 쓰는 분들은 수십 년을 써도 글씨가 도약하지 못하곤 합니다 스승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이상한 격길로 빠지려고 할때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요 왕이지도 마침내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되니 바로 위부인입니다 위부인 위삭 그네 역시 동진시대의 이름을 날린 서예가입니다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은 후 북글씨의 전념에서 일가를 이룬 여성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위부인의 글씨를 보고 머리에 꽃을 꺾고 춤추는 미녀와 같다 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글씨, 참으로 어여쁘죠? 그런 그녀의 글맵시를 배운 왕이지 역시 연미한 서풍을 흡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부인의 대표작인 필진도라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왕이지 역시 필진도를 썼는데요 한번 볼까요? 필진도란 서예의 비결을 논한 것인데 지금 음미해봐도 아주 진한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글씨도 그 내용도 말이죠 음... 필진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컨텐츠로 소개해보고 싶네요 왕이지의 필진도를 보면 저는 사뭇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글씨가 위부인의 글씨처럼 꽃을 걷고 춤추는 미녀 같아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비켓을한점 보이지 않는 알뜰함과 정갈함, 허세를 부리지 않는 진정성, 지극한 공부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왕의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위부인의 체본을 떠나 새로운 서법의 지평을 향해 떠나죠. 왕의지 자신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난 이사의 글씨를 찾아가 보았다. 이사는 진시황시대 승상으로 계시면서 태산각석, 낭야대각석, 역산각석 등 위대한 전서 비문을 남기셨다. 또 역시 전서의 대가였던 조희의 글씨도 보았다. 허허로 가서 종효와 양곡의 글씨를 보았으며 또 낙하로 가서 채용의 석경설을 보았고 또 사촌형 흡액에가서는 장욱의 화학비를 보았다. 드넓은 서법 예술의 세계를 맛본 그는 다시는 그 연미한 위부인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왕희지는 이렇게 회고를 마무리합니다. 만약 위부인의 글씨를 배우려고 할것 같으면 다만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나 희지는 마침내 본래의 스승을 바꾸었다. 이렇게 왕희지는 스스로 스승을 바꾸었음을 선언합니다. 한 스승의 문화에 있다가 만 스승을 향해 자기 눈에 문호를 연 것이지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전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스승 없이 혼자 예술의 길을 나서는 것은 너무 고초가 많은 일이라 원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여기서 이사의 글씨, 장욱의 글씨, 또 누구누구의 글씨를 보았다 는이 한마디는 무시무시한 무게가 실린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검색을 통해 쉽사리 얻어지기에 그 가치가 그다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사의 태상각석을 보고자 태상까지 걸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몇 달이 훌쩍 넘게 걸리곤 하죠. 그리고 막상 당도하여 그 목매에도 그리웠던 글씨를 대하면 요즘 관광하듯이 그 앞에서 기념사전 하나 찍고 돌아올까요? 카메라도 없던 시절이니 며칠을 머무르며 보고 또 보았습니다. 심지어 백일을 머무르며 그 글자 획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긴 서가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년 왕의지도 무더니 그 스승들의 영혼을 느끼려 애를 썼을 것이 훤히 보입니다. 왕의지는 이제 명피를 잃었으며그 상위 단계인 칭피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보 중에 부채가게 앞에 흰 부채들이 놓여있는 것을 본 왕의지는 갑자기 시심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지니고 다니던 붓과 먹을 꺼내 그 부채에 곧바로 실을 써버렸죠. 그것을 보고 달려온 부채가게 할머니가 부채를 못쓰게 했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이 부채값이 1문이여 1문 내놔 왕의지는 빙글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걸 백문에 판다고 내놓으십시오. 곧 팔릴 겁니다. 과연 그 부채는 바로 어떤 눈발근 이에 의해 백문에 팔렸다고 합니다. 왕이진은 오리를 무척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기르던 아름다운 오리를 보곤 그걸 팔아달라고 애원했다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기가 부탁한 걸 써주면 오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한 것은 다름 아닌 도덕경 전문이었어요. 일자천금이라 알려진 왕의지에게 도덕경 전문을 써달라는 건 엄청난 요구였죠. 그런데 왕의지는 그 제안을 받자 바로 붓을 듭니다. 그는 도가에도 깊은 식견이 있었기에 그의 제안이 왠지 의미 있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는 도덕경을 다 써주고 마침내 오리를 받았다고 하네요 또 왕의지는 거위도 사랑했습니다 시골길을 지나던 중 어느 집 마당에서 거위가 우는데 그 목청이 어찌나 고운지 반해버렸죠 몇 날을 거위가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던 끝에 그 집을 찾아가 용기를 내어 말을 해보기로 합니다 다음날 왕의지가 그 집을 방문하자 귀족이 방문하였다고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았습니다. 왕의 지는 음식에는 추호도 마음이 없었기에 고개를 돌려 그 거위를 찾았죠. 이 집엔 멋진 거위가 있던데 안 보이는군요. 그러자 시골집 주인은 가마솥을 열며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위탕을 가리켰습니다. 아, 귀한 분이 오시는데 대접할 게 마땅찮아서 거위를 잡았습니다. 이게 그 거위입니다. 맘껏 드시지요. 왕이지는 추천을 받아 우장군에 이르렀으니 금수저로 태어나 승승장구한 것이고 꽤나 출세도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빨른 사람이었죠. 그 당시 재상이었던 사안에게 정치적 조언을 담은 편지를 쓰곤 했다니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돌한 태도를 사안이 싫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의 필체가 너무나 멋졌기에 오히려 그 편지를 고대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왕의지는 51세에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회계로 갑니다. 이제 그는 복잡다단한 삶을 벗어나 지천명의 나이에 서예의 시낚시를 벗삼으며 은일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 물론 오리랑 거위도 함께였죠. 그를 비롯한 동진의 귀족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회계지역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어울려 자리를 만들곤 했죠. 서기 353년 음력 3월 3일 왕의지는 자신의 아들 7명을 포함한 당대의 명사 41명을 난정에 초청해 대규모 연회를 열었습니다. 난정연회 또는 난정지표라고 불리는 이날 모임은 술잔을 물에 떠내려 보내는 동안 시를 짓지 못하면 벌주를 마시게 하는 유상 곡수 형식의 연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귀족들의 포석정 연회를 떠올리게 하죠 이 운치 는 연회에서 왕위지, 사안, 손작 등 26인은 시를 지었고 나머지 15인은 시를 짓지 못해 큰 잔으로 석 잔씩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웃음> 이거 웬만한 수준이 아니면 이런 연회에 참여해 봤자 술만 떡이 되도록 뒤집어 쓰고 오겠군요. 이때 지은 시들을 모아 문집을 만들었는데 그 서문을 왕의지가 썼습니다. 당시 왕의지는 기분 좋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가 나이도 연장자에 속하고 자리를 주최한 만큼 서문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명필을 보게 되어 설렘 속에 그를 둘러싸고 숨을 죽였죠. 최상품 종이인 잠견지가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급 붓인 서수필을 들었습니다 왕의지는 쥐수염붓을 유난히 좋아했었다고 하지요 탄력이 좋아서 작은 글씨를 쓰기에 적격이었나 봅니다 왕의지는 붓을 들어 일필휘지 일기가성으로 단숨에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내용도 심오하지만 그 글씨가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쳐 좌중의 찬탄을 받았죠. 왕이지는 다음날 자신이 쓴 서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고 보니 몇 글자 빼먹은 것도 있고 고치고 싶은 부분도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종이를 펼쳐들고 쓰고 또 써보았지만 초고 이상의 글씨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고 안에서 몇 자를 지우거나 수정하였으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그것들을 찾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서문을 후인이 정밀하게 감상한 결과 총 19개의 짓자가 나오는데 제각기 모양이 다르고 품격이 달라 나름의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왕이 지는 난정 집회로부터 2년 후 난정서에 밝힌 심회처럼 관직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응거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도가의 수련에 매진하다가 59세에 한 줄기 빛으로 남게 되죠. 그가 세상을 뜬후 난정서는 자손들에 의해 비전되어 그 7대에 이르는 지영이라는 승려가 복원하게 됩니다. 그는 선조인 왕의지의 필법을 이어받고자 난정서를 수도 없이 임모했다고 하죠. 임모란 임소와 모서를 이루는데 임서는 법첩을 보고 쓰는 것이고 모서는 법첩의 선을 따서 그 안을 채우며 쓰는 연습을 이룹니다. 그렇게 지영이 쓰다 버린 분만 해도 30년간 열가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지영은 진초 천자문을 800편 정도 써서 세상에 남기는 대단한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려인지라 자손이 없으니 난정서를 제자인 변제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과연 난정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정서는 행서의 용이라 불렸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왕이제 글씨에 깊이 매혹되어 그의 글씨라면 일자천금으로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품이라는 난정서를 소문만 들었지 실물을 보지 못해 늘 그리워하고 있었지요. 그 당시 황제의 근처에는 구양순, 저수량, 우세남 등 당대의 명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명필들을 곁에 두고도 살아있지도 않은 왕의지의 글씨 난정서에 목이 메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당태종은 변제가 왕위지의 난정서를 수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난정서를 황제에게 진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변제가 딱잡아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죽일테면 죽이시오 소승은 모릅니다. 이런 식이었지요. 여기서 이 난정서가 당태종에게 가게 되는 그 사연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황제의 소원인 난정서를 갖다 바치는 일. 당시 감찰의사인 소익이 머리가 비상하여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익은 먼저 변제가 주석하고 있는 절, 영은사에 가서 한 사람의 신도로서 변제와 안면을 섰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서화작품을 변제에게 보여주니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수준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가 깊이 공감하고 믿게 되는 법입니다. 심지어 소익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다며 왕이지의 작품도 몇점 보여줍니다 그 일로 변제는 소익과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되며 결국 석가의 위에 비장해 두었던 왕이지의 난정서를 꺼내 보여주기에 이르죠 며칠 후 변제가 마을 행사에 간 사이 소익이 그의 방에 들어가 몰래 난정서를 빼내고 그 자리에 황제의 표식을 남겨둡니다 황제는 그렇게 난정서를 전해받고는 너무도 기뻤어요 소익에게 큰 상을 내리면 물론 변제에게도 차후 큰 상을 내립니다 변제는 그 상금으로 불찹을 하나 만든 후 1년 만에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일까요? 이 일을 일러 소익기 난정을 얻다 라고 하여 두고두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당태종은 이 난정서를 열부 탁본하여 가까운 신하들에게 돌립니다 구양순을 비롯하여 서수량, 우세남, 최양등기라성 같은 명필들이 그 난정서를 보고 각자 자기의 스타일을 가미하여 황제에게 진상하게 되지요 그 당시 그들의 글씨가 지금도 상당수 남아있습니다 후일 당태종의 무덤에 난정서 원본이 함께 묻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정서의 운명은 끝이 났을까요? 300년 후, 온도라는 도굴꾼이 당태종의 무덤을 털죠. 그의 손에 난정서가 들어간 후 결국 어디로 갔는지는 여태까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우리나라의 박찬 고미술품감정위원장의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난정서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이죠. 이 내용의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중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파고들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진서 왕의 지자는 왕의 지 글씨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떨어지는 이슬을 구름이 이어주듯 끊어질까 싶으면 이어지고 봉황의 날갯짓에 용이 휘감기는 모습이로다 과연 그렇죠? 그의 글씨는 중화의 미가 있습니다. 격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독창성도 출중하죠. 한 글씨 안에도 모하고 곱고 급하고 마르고 촉촉한 것이 섞여 있고 한 작품 속에서도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왕이지의 명필 기운은 대를 타고 이어졌는데요. 왕이지의 자식인 왕헌지는 아버지와 비교할 만한 서법 대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니까 쉽게 물려준 재능은 별코 아니었습니다. 비인 부전 사람이 되지 못한 이에겐 전하지 않는다. 그것이 왕이지의 신념이었기 때문이죠. 그 덤덤하고 무뚝뚝한 아버지의 벽을 넘어 엄청난 서법의 길에 오르게 된 아들 왕원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지의 아름다운 점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글씨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있는 심미안의 별을 자극하여 깨워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는 어떤 별이 반짝 빛을 발하였나요?